600 천장까지 만약에 패멀이안 나온다. 그럼 마블이한테 책임을 한번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자, 하이 쿡,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바로 누가 나왔습니까? 페스티벌 멀린, 페스 멀린이 나왔습니다. 오, 이번에 뽑기에 라인업이 상당히 좋습니다. 페멀, 꼬멀, 페이엔, 패서. 페스티벌은 이렇게 라인업이 잡혔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누가 있다? 짜잔. 근타르. 무려 근타르입니다. 근타르가 들어있다. 자, 바로 한번 아, 사크다가 한번 들어가 보게 되는데요. 자! 와우! 칼 아서 큰 타로 네개 나오셨어요? 진짜? 그게 더 어려운데? 축하합니다. 어, 축하합니다. 아 어, 잠깐 잠깐 잠깐 잠깐. 또뭐 미션이 하나 도착을 해버렸니? 야 리틀 구스야 지금 뽑기에서 멀린 누나 두 명만 뽑으면 돼. 너 이거 성공시키면 오대요반딩하자 번딩. 반딩. 자 좋습니다. <웃음> 자 일단은 졌어요. 예, 네, 졌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차근아. 이번엔 아빠가 세번 해볼게, 알겠지? 사리. 뭐, 뭐? 너저주로 하면 어떻게 해? 이게 고구마 신이야? 어, 이번엔 확정. 확정 하나 받고. 페스티벌 코인. 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채널. 자, 9,4 채널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좀 얘기가 다르다. 아 마블이 오늘 좀 수술시켜놨어요. 마블이가. 살이 차올랐지. 등 뒤에 해가지고 뒤에 꽉쪼매가지고 수술 좀 해놨거든요. 오늘 아주 때리기 좋은 날이다. 아, 어, 오케이. 아, 네. 날씨는 좋았고요. 날씨 좋았네. 나뭇가지 들고 질질거리고 앉아가지고 진짜. 오 와우. 아요 정도는 요, 정도, 요 정도 나쁘지 않아요. 요 정도는 나쁘지는 않다뿐이지. 이제 600천장까지 만약에 패머리안 나온다. 그럼 마블이한테 책임을 한번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진짜. 어? 내 진짜 오늘 어금니 깎기 문더내 진짜 너무 빡치가지고. 반대자 잠깐 나가주세요. 아이 줍줘 좁아. 봐. 뜨마서. 이 아. 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아, 힐링 방송. <웃음> 이거 뭐고, 이거? 야, 뻗었노, 이거? 클릭이 안 되는데? 여러분, 또마한테 충격이 갔나봐. 마블이가 화났나? 아니에요. 마블이는 샌드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맞았을 때 오히려 피가 차거든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봐봐, 봐봐. 맥결루다. 오, 봐봐. 야! 이게 마블이야. 마블이 마브리 많아 찼나? 스킵할 때마다 바로 빡빡쳐, 오! 우리 마블이는 좀 맞아야 돼요 자 멀리나 가자 자 드디어 들어가보자 쳐! 와 깜짝이야 엔 그래도 페이엔 제 페이엔 오렙이었거든요 드디어 페이엔 풀어 가는 거고 마블이 한번 맞은 뒤로 폭주하고 있어요 지금 폭격 계속 SSR 뜨고 있습니다 우와! 엔아이때리가서는안되는갑다 오지게 패야 되는갑다 마블이 자 우리 형님 등장 정상적으로는 못 죽습니다, 못 죽습니다. 자 와우 와근타이야 근타로 좋습니다. 제가 그냥 근타로 필사기 1레벨이거든. 필사기 레벨이 높아야 투급 상승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금 별론데도 상당히 좋네요. 와 패서 좋긴 한데 기분이 좀 씁쓸하다. 구스님 <웃음> 마블이 빌려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 집 와가지고 핸드폰을 뽑다 마블 좀 치면서. <웃음> 그럼 이렇게 대박 트리 수죠. 와 이게 운만 좋았다면 계속 패멀이었을 수도 있어. 패멀 패멀 패멀 패멀, 패멀 했으면 오늘 완전 난리났겠다. 야, 너 마블이 밟으면 어떡해? 자,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릅니다. 갑자기 막 폐머리 막, 와바바바안 뜨네. 봐봐, 봐봐, 봐봐! 쳐! 와, 니 오늘 진짜, 너 혹시 오빠 좋아하니? 와, 진짜 마블이 오늘 열심히 해 주었는데, 결과는 천장. 자, 천장에서 우리, 어, 따블로갈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야, 쳐맞는구나. 예, 요렇게, 아무래도 마무리가 되는 것같고요 무한의 마수사 멀렌. 일단 설명은 드려야 되겠지 페스티벌 멀린입니다 일단 굉장히 이쁘시고요 예상이 좀 이제 여러분 읽었을때 좀 이해가 안갈수 있어요 예, 네, 이해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줄게 간단하게 아군턴이 시작할 때 원소랑 게 걸립니다 회색으로 걸리는데 그게 뭐가 걸릴지는 몰라 원소는 낙석 발화 살수 강풍 4가지가 있는데 요중에 랜덤으로 하나씩 부여를 합니다 저에게그 상태에서 아군이 때리면 그 원소랑 똑같이 생긴 빨간색 디버프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때리다가 하나, 둘, 셋, 넷될때그 회색 디버프가 비로소 발동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낙석 회색 디버프를 받은 적이었다 그렇다고 바로 기절이냐? 바로 기절은 아니다 이거야 하나, 둘, 셋, 넷 때릴 때 기절이 발동된다 이해됐죠? 원소가 이제 무작위 부여된 게 있죠. 적군에 걸려 있는 그 개수 당 아, 자신의 모든 능력치 증가가 있겠고 멀리 누나 자기가 증가하는 게 있겠고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네 개가 이제 쌓여 가지고 발동될 때 디버프는 다 사라진다. 그러면서 다시 또 다른 디버프 하나 랜덤으로 붙게 된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좋겠노? 내가 이제 실전에서 보여주겠지만 그냥 쉐리 광역을주 때리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그다음에이 스킬에서 중요한 게 원소 폭발이란 게 있어요. 원소 폭발. 아까를 때리는 과정 속에 빨간 디버프들이 붙어 나가지그 빨간 디버프들이 붙어 나갈 때는 아직 발동은 안된 거예요. 근데 디버프 개수는 있는 거예요. 그 개수만큼 주는 피해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이제 원소 폭발 스킬이고, 요거는 우리 소멸기 소멸기가 있겠고 필살기 같은 경우는 필살기 원소 효과가 이제, 중복되지 않게, 또, 온석을 탁, 더 붙이고, 온석 폭발을 뻥, 전체기.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만간, 실전에서 써보는 영상도 돌아올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 바이. 바이. 바이. <웃음> 볼까? 차차오, 12만, 12만. 약하다 자, 더블 임팩트. 촉촉촉. 우와! 32만 4천이라고? 우와! 야, 육십 마리. 저 육십 마리. 저 이게 뭐. 야, 야 자동으로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작다 아, 예,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 감사했고요. 안녕히 가세요. 들어갑니다. 샤, 북상풍, 백사십 마. 두 명한테 140만? 세 명이면 얼마다? 210만. <웃음> 야, 필살기 4렙인데 210만이다. 필살기 4렙인데. 두 장이 떠버렸네, 자 22만 5천 하면서 어둠이랑 원소랑 다 쌓이니까. 어둠이랑 원소 24만? 자, 이번에 갑니다. 셔라라라라 슛츠고, 빡빡, 빡빡, 빡빡, 빡까지. 34만 6천까지. 야, 이거 오늘 형 선글라스 지금, 야, 선글라스 괜찮나? 어울리나? 지금 이 장면이랑 선글라스 올리냐고! 야, 이 드디어 답사다. 탁하 푹스푹! 푹! 푹! 폭 크닥! 3 2 5 0 0 오케이? 빡! 빡!